보통의 아이들은 이렇게 자랍니다. 한 칸, 한 칸, 한칸 사랑으로 채워진 한 칸을 디뎌가며 성장의 길을 갑니다. 그러나 이곳, 베트남 오지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길은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지내는지 검진받는 길도 빈칸 태어나는 날 위급한 순간에 달려올 앰뷸런스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의료시설도 빈칸입니다 성장에 앞서 생존의 빈칸을 고민하는 이 신생아들에게 당신의 후원으로 기적의 한 칸을 채워주세요 당신의 한칸한 한 칸이 신생아를 살리는 새로운 길이 됩니다. 레드로드 기적의 한칸세이 v e t 드 e